세르데토, 집 냄새를 잘 기억해.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. 일렁이는 땅에선 술록들만 따라가면 됐겠어. 어? 뭐? <웃음> 응? 세르데토, 콜라를 부탁해. 어? 으... 아, 이거 누구라고, 세르데토. 아, 알겠어, 알겠어. 아, 여기 있을게.